안녕, 다시 돌아요. 안녕하세요, 미르케인입니다. 정확히는 미르드예요. 미르드로 유튜브 검색하세요. 미르드, 미르드 구독하시고 미르드 아. 영상 많이 찾아. <웃음> 똑똑. 누구세요? 나다. 저리가. 어, 게스트가 아닌 사람은 나가. <웃음> 아 게스트? 아 방송하는 거예요? 게, 아, 아. 어. 게스트로 초대 초대했더라고. 또 고생하소. 글씨 그 뭐였더라? 그 문예부 시. 어. <웃음> 그거 다운 받아서 해봤어? 다운 받아서 잠깐 해봤는데 와씨 나나나 나 갑자기 나 그거 둥 하는 소리 <웃음> 이러고 그냥 나갔어 <웃음> 딱이 느낌이야 겉으로는 두근 두근 분야부 이건데 실상 하면 두근 두근 분야부 능력자만니 <웃음> 솔직히 <웃음> 이 정도로 파워맨이 고이 정도 씨. 예 말씀하세요 이진아씨 로키 손법이라고 하시나요? <웃음> 어? <웃음> 글러기 조폼이 여기서 왜 나와? 글러기 조 얘가 얘가 무슨 노동을 하냐고 무슨 노동을 하는데 얘가 글러기 준법 포켓마스터에서도 지우가 얼마나 피카츄공격했으면 그렇게 홀쭉해졌겠어 <웃음> 아이 내가 그렇다고 지우처럼 인성이 개떡은 아니야 솔직히 나는 인성이 쓰레기일지언정 개떡은 아닙니다 왜 그러는 거야? <웃음> 왜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웃음> 흠은 흠은 흠 흠이라는 거에 무슨 뭔가 있었어. 분명 뭔가 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방금 발언에 흠이 있었어. 음, 방, 방 방금 발언에 흠이 있었다고. <웃음> 방송은 이분님이랑 함께하는 것이 좋네요. 저봐 시청자들 처음다니까거봐어저 봐. 시청자 봐, 어? 봐. 음? 방송은 이분님이랑 함께하는 게 좋네요. 저 봐. 저랑하는건 안좋아요? <웃음> 저랑하는건 안좋으시냐고요 대답해봐요 지금 지금 당장 채팅으로 대답해요 10초안에 지금 저랑.. 저랑하시는게 그렇게 불쾌감이 드신다면 당장 채팅으로 말하보세요 지금 당장 <웃음> NOW NOW <웃음> 안돼요 다시 돌아와요 성당에서 기도하는 그 타락한 주.. 교 어, 교주 오.. 주여왜날 버리셨나이까 그래, 목사님들이 항상 술마실때이러지오 주여 오 주여 바바바바바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바바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웃음> <웃음> P.P. <뒤> A.P. 실패! <뒤> <따다라라>. <뒤> 왜 그런 말야내 <거야>, <웃음> 형이야 말로 근데 왜 그런 거? <뒤> 아니 내가 했다고 <뒤> 네가 따라하 어떻게 이거 사! 어? <뒤> 왜 그래? 아한번 나도 따라해봤지 아니 원래 게스트가 <뒤> BJ를 따라가야지 비언 <B1 뒤> <뒤> 정답은 파인애플 이봐 찡지이 거기 돈좀줄주우나하 좀 사장님! 사장님이 주라고요 자네 해고 장하고 싶나? 아! 알았어요! 주게요 에헤! 이때로 그어 에헤! 에헤! 에 아, 사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뭐 뭐야! 사랑의 교회지 나 사장님, 안 돼요! <웃음> 치즈기 치즈기. <웃음>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이장님이나 못하겠다. 사장님! 사장님! 사웃겨도못하게되지사 진짜 사장님! 못하님 사장님! 사장못하장님